코 옆에 팔자주름도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눈밑고랑이라든지 인디안주름 쪽은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안면고상을 할때 밑까지 절개를 해서 땡기면 다 이렇게 눈밑까지 확 땡겨지는 거 아니냐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의사들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안면고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라인 소형외과 김태일 온입니다 안면고상이란 어떤 것이냐면 페이스리프트 얼굴을 이제 밀팅, 잡아당기는 수술인데요 어,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따져보면 우리의 노화 현상이좀 중력 방향으로 모든 연부조직 이런 것들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대나 20대 때는 누구나 위쪽에 있던 그런 연부조직들이 점점 점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연부조직들을 다시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안면거상술이게 되겠습니다 이 안면 고상이라는 것은 적당한 곳에 잘안 보이는 곳에 절개를 해서 피부를 절제하고 피부 안쪽으로 스마스라고 하는 안면 근육의 근막을 당겨주는 게 과정이고 목표가 되겠는데요 스마스라고 하는 안면 근육의 근막은 어, 도대체 왜봉합을 하느냐? 겉에만 피부를 꼬맨다면 이게 도로 이렇게 쉽게 내려오게 됩니다 보다 타이트한 조직을 안쪽에서 잡아당겨 줘야만 이 지속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스마스라는 거는 이제 피부 밑에 아주 가벼운 얇은 피하 지방이 있고요, 어, 지방층 바로 밑에 위치하는 그런 근막인데 어,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안면근육 밑에는 안면신경이기 때문에 이 근막층을 파괴하지 않으면은 안면신경을 다치지 않아요. 이 근막까지 당기고 밑에 안면신경 보존하기 위해서 피부만 당기는 거는 아무래도 지속 기간이 짧게 되고요. 스마스라고 하는 안면 거육의 극막까지 잡아당겨 주어야만 우리가 지속 기간을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안면 거상의 효과는 얼굴의 피부와 연부 조직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데 있습니다. 우리가 근데 열심히 올리더라도 부위별로 효과가 틀리게 되는데요. 얼굴 크림은 세 부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눈썹을 경계로 위쪽은 상안면부, 이 눈썹에서 코까지를 중안면부, 코에서 코까지를 하안면부라고 하는데. 이 거상을 할 때는 주로 이하암면부가 많이 잡아당겨지게 됩니다. 중암면부를 당기는 점은 조금 더 약하게 되는데요. 우리가 봉합을 해서 절개를 했을 때이하암면 쪽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어느 정도 봉합이 가능한데 점점점 이 봉합이 마무리되는 끝부분에서는 이 절개력이 많으면 뭐 그쪽 피부가 울게 됩니다. 블록해지거나 쭈을쭈글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절개는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입꼬리나 턱선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이목부분까지도 좋아지는데 코 옆에 팔자주름도 어느정도 좋아진다 하지만 이 눈밑고랑이라든지 인디안주름 쪽은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안면고생을 하더라도 이 눈밑고랑이나 인디안주름은 따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흔히 그냥 안면고생을 할때 밑까지 절개를 해서 땡기면 다 이렇게 눈밑까지 확 땡겨지는 거 아니냐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, 의사들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안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못하는 부분이다. 그러니까 중간변부 자체는 아주 많이 땡기는 어렵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